2023개면년 검은토끼가 밝았습니다. 토끼는 풍요와 번창을 상징하는데요. 풍요롭고 좋은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지원 방송은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,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